리플은 진짜 다 왔습니다. 네. 솔직히 이때 떨어질 거라고 봤었거든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때 떨어져서 리테스트 주고 다시 떨어져서 한 180원 정도를 다시 볼 거라고 봤는데, 와 정말 좀비처럼 좀비처럼 저렇게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 채널 영향도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그렇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아, 자석 모드, 진짜. 네. 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영향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리플. 음. 그래서, 근데, 아, 원래는 파동을 다섯 번 정도 찍고 나서 방향을 정하는 편이거든요. 어, 세게 패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들어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찍고, 원래는 이탈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어, 다섯 번 찍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였어가지고 이때 좀 빠져가지고 한180원 정도까지는 내려갔다가 어, 여기 주봉상에 어, 주봉상에 확산 채널 있잖아요 우리가 0.15 불 0.15 불이 한 약간 150원 정도 되나요 140원거 어, 그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주고 어, 최대 한560 원인가요 어, 거기까지 가는 움직임이었는데. 160원, 160원 정도 어. 그래서 160원 지지 받고 쭉쭉 가는 움직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쐐기 패턴의 관점은 어, 한번 다시 갔다가 어, 다시 찍는 거, 이런 움직임, 어, 이런 움직임, 이런 움직임으로 갈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어,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진 않았는데, 주봉상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네, 상당히 좋고, <웃음>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그쵸? 주봉으로 봤을 때는 <웃음> 이 양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계속 그 캔들 모양만 보면 보이는데 일단은 이전 반등 지점, 그렇죠? 어, 단순하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한번은 저항을 줄수 있을 거라고 어,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 주지점도 마찬가지, 그렇죠? 어, 한번 찍고 다시 저항 받고 다시 가는 움직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다. 주봉상에서도 일단은 고관점으로 그 보고 있고. 근데 어쨌든 올라가는 관점이긴 해요. 올라가는 관점 원화로는 한 480원 정도 갈수 있는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그 계속 파악을 했었던, 어, 이 통국의 벽 관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통국의 벽은 아직까지도 영향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국의 벽은 뭐냐? 제가 그려놓은 이 채널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채널의, 어, 약간 그 황금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 딱 중심선은 아닌데, 이 선에 의해서 채널 상단과 하단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고자절입니다 만약에 뚫린다. 이 주황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채널이 뚫린다 라고 하면 은그 채널의 하단부까지 가고 만약에 어, 위로 뚫는다 라고 하면 채널 상단부 혹은 그 위로 넘어서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뚫지 않는다 그럼 다시 한번 상단까지 가고 어, 뚫는다 밑으로 가고 이거는 주범 확산 채널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 마시고 어? 뚫었을 때 위로 가고 뚫렸을 때 밑으로 가고 다시 안 뚫리면 다시 위로 가고 이러한 채널의 고지점이 그 통구 개벽입니다. 통구. 통구개벽. 그래서 우리가 그때 리플 300원 갔을 때, 어, 300원 갔을 때 다시 뚫는 움직임 나왔을 때 아, 여기 뚫으면 320원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갔죠. 근데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370원에서 저항이 좀 강하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걸로 봤는데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확산형 채널의 상단부 채널 상단이 어, 저렇게 수정이 된 거고. 일단은 저런 식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음, 통구개벽의 영향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위로 뚫었을 때 결국 갔죠. 어, 여기서는 지지 못 받고 결국 다시 뚫려서 채널 하단부 그리고 채널 하단부까지 더 이탈해서 갔습니다. 어, 그래서 그 통구개벽 채널을 통구의벽 채널의 상단선과 하단선 유자리를 어, 넘어서는 요 상하단선이 결국 확산형 채널을 그리게 된 거고, 그렇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토, 이 수렴 채널의 끝지점이 결국에는 통구 개벽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실실실실 올라가고 있는데, 어, 수렴 채널 끝지점이 결국 통구 개벽 여기가 한 2450원 정도 될 겁니다. 2450원 정도 가서 여기를 뚫으면은요, 어, 다시 이 자리가 한 300원 정도 됩니다. 300원, 320원. 300원, 320원 정도 되고요 어, 여기까지 가면 이제, 어, 채널, 이 확상 채널 상단부까지 가는 움직임. 370원 뚫고, 여기가 얼마, 480원인가요? 480, 370원. 뚫고 가는 움직임. 채널 상단부 지지받고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포인트입니다, 이 자리.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리플 거의 다 왔다는, 요통계계벽 움직임, 이 자리가 포인트의 포인트가 되는 자리고요. 어, 만약에, 그리고 통계계벽이 통규계벽을 결국 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단기봉에서의 이쇠기 패턴, 우상향 하고 있는 쇠기 패턴이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빠지는 가능성 180원 정도 빠지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주봉차트에서 그쵸? 주봉차트에서 전 이전 반등 지점에 대한 정받고 다시 떨어지면서 어, 채널 상의 이 지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가는 움직임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여기가 0.19불인데 240원? 240원입니다 어, 리플이 240원 갔을 때 앞으로 움직임을 조금 더 쉽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고난의 길을 가느냐. 이게 갈린다. 그래서 요 채널 잘 보시고 원화 차트는 아예 다릅니다. 해석이 아예 달라요. 원화 차트는 쇠기 패턴이 아니고 수렴 채널, 아니 그 수렴에 대한 확산형. 아, 수렴에 대한 그 쐐기 패턴이 아니고 평행 채널입니다. 평행 채널. 평행 채널이어서 어 그 달러 차트랑 아예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데, 어쨌든, 지금, 뭐, 단기봉에서도 어쨌든,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밑으로 빠지는 패턴이잖아요? 플래그 패턴. 그쵸? 그래서, 원화 원화 차트도 조금 모양새는 다르긴 하지만, 모양새는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려해야 되는 상황은 동일하다. 그렇지 않고, 일단은 240원, 어, 요 자리. 어, 240원 요 자리를 뚫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전 지점 반등, 이전 반등 지점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패턴의 채널 상단부 여기를 완벽하게 뚫어줘야겠죠. 어, 그래야지 아까 우리 통구 의벽 뭐 달러 차트에서 봤던 통구 의벽을 넘어서고 추가적으로 더갈할수 있기 때문에 원화 차트에서도 240원이 포인트다. 결국에는 모양은 다르지만 이전 반등 지점 요 자리, 어, 살짝 매물대를 줘서 만들었었던 요 자리 240원. 어, 이전 통구 의벽 자리를 완벽하게 뚫어줘야지 그 우려를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